안녕하세요 비행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복도쪽 좌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앉아 있을 때 또는 일어날 때 팔걸이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일시적으로 팔걸이를 올릴 수 있습니다 팔걸이 아래쪽 꺾이는 부분에 동그랗거나네모나거나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서 팔걸이를 들어올리면 됩니다 사용 후에는 원래 상태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